안녕하세요 부평구청 아나운서 심하나입니다 제가 오늘은 치킨 피자 먹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모두 부평이음 카드 잘 알고 계시죠? 많이들 10% 캐시백 때문에 많이 쓰고 계실 텐데 어, 부평이음에배달이음이라고 배달시킬 수 있는 이제 서비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주문을 해봤는데요 어, 이게 얼마나 많이 할인이 됐냐면요 원래 이 슬트 골드 치킨이 23,900원인데 여기에 배달 팁까지 해서 2 4 9 0 0원이요 그런데 2% 매장 할인 그리고 이전에 사용했었던 캐시 5,000원이 있었어요. 그래서 총 할인 금액은 5,478원이 할인돼서 저는 19,422원을 샀어요. 그리고 여기에 2,391원이 캐시백 지급을 받았어요. 그럼 저는 총 얼마가 할인이 된 거죠? 거의... 넘게 어, 할인이 된 거예요 치킨 피자를 안 사먹을 순 없잖아요 이왕 살거 현명하게 똑똑하게 소비했다 배달이음이란 부평이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천시 공공배달 서비스인데요. 최대 15% 캐시백에 최대 5% 할인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배달이음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? 부평이음 어플에 들어오면 배달이음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. 배달이음을 눌러보면 여기로 가능한 매장들이 한눈에 띄는데요. 할인율이 높은 순으로 차례대로 볼 수가 있고요. 가까운 순으로 검색하면 배달이 조금 더 빨리 올수 있겠죠? 우리 집 주변에 꿀맛 평가가 많은 순으로 검색해서 맛집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맛있게 먹었던 치킨 피자는 24,900원인데요. 제가 기존에 적립해뒀던 캐시 5,000원을 활용하고 매장 할인 2%를 적용해서 19,900원에 결제 가능했요 물론 캐시백까지 해주는 배달이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지금까지 제 먹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